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음 조건에 맞는 값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도 있겠죠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을 썼어요 그리고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를 썼잖아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뭐예요? average 특정 조건에 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셀 값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IF 함수나 SUMIFS 함수처럼 특정 조건에 맞는 값에 사용을 하지만 평균을 구할때는 AVERAGEIF 그리고 복수 형태의 AVERAGEIFS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단지 합계를 평균으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라 SUMIF 조건에 맞는 평균 값을 구해라. 에버러지, if. 조건이 여러 개다. 에버러지, if,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형식은 에버러지, if와 s u m if와 형식 같습니다. 함수 명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형식은 s u m if나 a 버 e r a g e 나 형식은 동일하니까 어, s u m i 를해 봤기 때문에 a 버 e r a g e 는 오히려 더 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함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R12행에 보시게 되면 자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이라고 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먼저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얘는 숨기고 자 6-12번입니다. 조건에 맞는 값의 평균 계산하기. 자, 에버러지 이프 함수와 에버러지 이프 ifs 함수를 사용하여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평균 이상의 영어 점수를 받은 사원의 교육 시수 평균.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을 계산해 보자. 즉 i12행, 13행, i14행을 계산해 보자 그 뜻이잖아요 자 ir12행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자 영어 점수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영어 점수의 평균 이게 합계라면 s m 썸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에버러지 사용합니다 자 영어 점수 평균 자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뭐예요 자 영업부 사원이래요 자 조건이 영업부 사원 자 부서에는 개발부 영업부 관리부가 있는데 이중에 영업부 사원 자 누가 있나요 서, 정승현 있고 영업부가 몇 명이에요 네명이 있네요 그쵸 정승현 이주환 이건표 김수빈 네명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의 영어 점수 평균이야 자 정승현의 영어 점수 79점 이주환의 92점 이건표 82점, 그리고 김수빈이 95점. 자, 이네명의 4명의 점수를 다 더하면 합계가 될 거고요. 합계를 더해서, 자, 영업부가 네명이니까 4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될거 아니야. 자, 우리 계산 방식은 이런데, 자, 함, 하, 어, 엑셀에서는 이런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함수가 있으니 우리는 그 함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무슨 함수? 에버로지 이프. 에버로지 이프. 자, 가로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보세요. 레인지예요. 레인지. 레인지가 말하고 조건의 범위라고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영업부 사원이잖아. 영업부가 포함되어 있는 셀을 찾으세요 아 부서에 있구나 그러면 부서 전체가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두번째 크리테리아는 뭐였습니까 조건이었잖아요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영업부 영업부가 조건이잖아 자 그리고 무엇을 계산해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자 영어 점수 범위를 잡습니다 2열 3행부터 2월 13행까지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함수가 끝나죠. 몇점 나와요? 네. 영업부 사원의 영업, 영어 점수 평균이 87점이 나왔습니다. 자, n 퍼센 이용해서 자, 점이라는 글자를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에버러지 입부, 시열 삼행부터 시열 십삼행까지는 조건의 범위. 영업부는 조건, 이열 삼행부터 이열 십삼행은 실제 평균 값을 계산하기 위한 범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구요. 자, 에버러지 입함수의 세번째 인수인 에버러지 레인지에는 평균을 구할 값의 범위를 지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 팁을 달아놨습니다. 자, i r 1 3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i r 1 3형의 문제는, 자, 영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원의 교육 시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교육 시수의 평균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네요. 평균이니까 에버러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에버러지, if가 들어가는 거고, 조건이 여러개면 if s 가 되는거고 조건이 하나면 if 가 되는 겁니다 자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 요렇게 있어요 자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원이래 자 영어 점수의 평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83점 지금 미리 계산되어 있는 거네요 자 영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원 조건이 뭐야 평균 이상 이야 자 그러면 에버러지 if 자 범위가 뭡니까 영어 점수에요 아 영어 점수 2열 3행 부터 2열 13행 까지 자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뭐라고 영어 점수 평균 이상이라고 평균 이상 이라고요 자 이상이 뭐야 얘가 이상이잖아 이상이잖아 근데 평균 자 지금 우리는 왼쪽 표에 의해서 영어 점수의 평균이 83점인건 알아요 83 이라는 숫자를 직접 쓰면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우리는 83은 그대로 안 쓰고 자 2열 14행 얘를 참조할 거야 자 그럴 때는 에 셀을 참조할 때는 자 지금 이상과 이상과 이것을 n%로 연결해서 2열 14행. 이셀 참조한 값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2열 14행은 영어 점수의 합계고, 아, 평균이구요. 그리고, 야, 얘는 크보다 같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상과 평균 값과 이것을 m%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시키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83이라는 숫자를 직접 쓰게 되면 이이 n% 필요 없어요. 그냥 83 옆에다 쓰면 되는데 셀을 참조할 때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무엇을 계산해요? 무엇을 계산합니까? 교육 시수의 평균 계산하는 거잖아. 자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에버러지 레인지잖아. 평균의 범위. 자이 조건을 통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교육시수 평균을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f 열3행 부터 f 1 3행 까지 계산합니다 끝났습니다 엔터 쳐 보세요 11.3333 평균값이 나오네요 자 영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사원의 교육시수 평균 계산해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어 점수 평균이 83점이네요. 83점보다 큰게몇 개예요? 90점 있고요. 95점. 92점. 어, 세 개밖에 없네. 그렇죠? 자, 평균이 83점인데 83점 이상인 사원. 90점, 95점, 92점 3 명이잖아. 자, 이3 명의 교육 시수 평균이래. 자, 8시간. 14시간. 12시간. 자 그러면 총 몇시간 이에요 26시간 34시간 이잖아 34시간을 3으로 나누면 83점보다 이상인 사원수가 3명이니까 34시간을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아 그래서 이런 값을 얻게 되는 거네요 아 소수점 자리수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에다가 반올림하는 함수가 있었거든요. 자, 라운드 반올림합니다. 반올림하게 되면 라운드 함수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인수가 넘버죠. 자, 이에버러지 if 함수에서 나온 결과값을 넘버라고 봤을 때 자, 두 번째 넘버 디짓, 넘 디짓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냐?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자, 1이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엔터치게 되면 11.3333 이 있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반올림을 해라 그래서 11.3 이라는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뒤에 m 와점 이라는 글자를 써 줘서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도 가능하죠 11.3 11 자, 에버러지 이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이래.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영어 점수 평균. 자, 조건 찾아볼까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았대. 그치? 어, 얘가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영업부 사원이잖아. 조건 두 개잖아요.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자 조건이 두 개니까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예, 그렇죠. 에버러지 if s 함수를 씁니다. 자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에버러지 range입니다. 평균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값은 영어 점수 평균이야. 자 영어 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2열 3행부터 2열 13행까지 있습니다. 자이 범위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잖아. 자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크리테리아 레인지야. 자 우리 썸 이프 s s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if s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조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 자이 조건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식에 이 대괄호가 지금 붙어 있는 거고 연속적인 표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 자첫 번째 인수를 넣습니다 었두 번째 인수를 봤더니 첫 번째 조건의 범위에요 첫번째 조건이 뭡니까 10시간 이상 교육 받았다 라는게 첫번째 조건이잖아 자 그럼 10시간 이상 받은 교육시수가 되겠네 두번째 인수의 값은 교육시수가 들어가 있는 애플 3행부터 애플 13행까지가 되겠네요 자 세번째 크리테리아 1 첫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첫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10시간 이상이었잖아 교육 시수에서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2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이 영업부였습니다. 영업부. 자, 영업부는 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영업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음, 네번째 인쇄 어, 그 범위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줍니다 CR3형부터 CR13형 두번째 조건의 범위가 뭐였다고요영업부였다고요 함수 끝났습니다 엔터 쳤습니다 87점 나오네어 맞나요? 영업부 사원의 영어 점수 평균 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람. 자, 1시간 자, 이, 자, 이 사람 3명을 제외한, 이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업부래요. 영업부, 영업부. 자, 이렇게 노란색의 영업부가 있는데, 자, 영업부가 4명이야. 이 4명에서 1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2명, 아, 8시간짜리 있고요또 8시간 이 있네. 그러면은 15시간과 14시간 29시간 이네요 29시간을 음. 2명이니까 2로 나누면 음. 자,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영업부사원의 평균 저, 영어 점수 평균 음. 음. 했더니 87점이 나왔고 뒤에 M %와 더함을 클릭하면 87점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힌트에도 10시간 이상 교육받은 사원은 교육 시수와 부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에버러지 if 복수형태 의 s 함수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때 평균을 구할 값의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찾는 자 그래서 네, 이런 수식이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본 것은 조건에 맞는 값의 합계와 조건에 맞는 값의 평균을 계산해보는 함수를 써본 겁니다 함수 4개 써본 거예요 sum if sum if s AVERAGE IF a v e r e f S 자 여기 있는 자이 문제 유형은 몇개가 안되지만 우리 각종 자격증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함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시고요 직접 예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식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값의 함수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